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동해시 바란산, 동산지구 활동과 일하고 있는 이산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동해시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을 드립니다. 실제 제가 일을 처음부터는 하진 않았고, 작년 9월 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지에 대해서 먼저, 이것뿐이... 다른 동문산 지역은 노후 건물 및 재해 위험 등 안전문제, 소방도로 등 생활 인프라 부족, 저소득층, 노합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주거 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집수리,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2015년 3월 24일 정부의 시각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 대상위로 선정되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마취현 재생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어, PPT 준비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위치가 동해시 바람동 어, 중앙시장 일원인데 면적은 4만 9,548 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61억 3,100만 원에서 국비가30 38억 정도, 도비 4,812 18억 정도의 사업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업 2015년에서 올해 마지막 연차입니다. 인구는 336명, 가구는 104가구, 건축물 해당으로 보면 총 16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동가가 한 33동, 폐가가 24동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로서 2015년 3월 25일 새떨 마을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마스크 풀린 기간이 2012년 12월 4일부터 2016년 9월 27일로 되어 있고, 어, 마스트 플랜 승인이 2016년 8월 9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공공사 시시 설계가 2016년 12월 5일에서 2017년 6월 26일까지 되었습니다. 도로 등 편입 물건 보상 추진이 2016년 12월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어, 2017년 7월 10일부터 소방도로 등 시설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0, 15일 주민공동이원시설검축이 실시설계 용역 착수, 착수를 하여 지금 어, 2018년 3월 중으로 어,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어, 마스트 플랜 사업비로 보면 안전한 마을에 약 28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리고 먹고 싶은 마을 어 2,600 500만원 500만 살고 싶은 마을 어 11억 정도 더불어 사는 마을 12억 할력이 넘치는 마을 8,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운영비로 5,400 5억 4,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트 플랜 상에 보면. 어, 생활 기반 정비와 주거 개선, 공동체 활성 기반 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안전하고 웃고 싶은 마을로 보면 소방도로 개설, 재방지 시설 설치, 범죄 예방 시설 설치, 마을길 정비, 마을길 미관 예산으로 되어 있고, 살고 싶은 마을, 주택 계량 지원, 노후 상하 수도관 정비, LPG 집단 공급 시설 설치, 폐가 철거, 쓰레기 분류장 설치, 더불어 사는 마을, 걱정공간 조성, 공과 활용 방안 마련, 소규모 및 휴식공간 설치, 마을 소식 알림판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상의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전체적인 내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어, 좀만해서 조안 보일 텐데 이쪽으로 어, 보시면 주소방도로 가, 지금, 현, 공사가실시되있는데한요 정도 분까지 어, 조상 및 지금 소방도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점 공간으로 보면, 이쪽하고 이쪽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 여건상 보상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어, 한 곳으로 해서 거점 공간을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 제가, 어, 그, 어, 저희 임시주민협의체가 있었는데, 어, 2016년 9월 마스트 플랜 셋들 마을 주민설명회및임시협의회 회의를 통해 대표 이인 총무 2인이 작은 행태로 채택하여 대표는 유재민 삼통장이 주민을 추천을 받아 선출되었으며 총무로는 이호군 사통장과 진영실 주민분들과 추천을 받아 선출되었습니다. 16명으로 구성이 임시로 되어 있었는데 총괄, 코디 및 마을활동과 공백기간이 어, 너무 많아서 정식 주민의 회비체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 2017년 9월 15일날 어, 임시 해비에 16명이 그대로 위임을 해서 어, 정식 주민의 비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8명으로 주민 회비체 회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마을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면서 지금 10차 어제까지 해서 11차 정례를 이루어 졌습니다그 기간별로 보면 어 2017년 10월 24일날 어 2017년 11월 9일 해서 8차 하면서 주로 내용들은 어새들 마을 사업 안내 및어 주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졌고 그 중간 중간에 타지역 사례 방문이라든지 거점호간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어그 10차까지의 지금 했던 그런 내용이었고 다음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도의적인 부분들 말고 저희가 했던 정리의 사항이라든지 주민들과 공유했던 부분들의 사진을 사례로 담았습니다. 어 저희가 작년 2017년 9월 달에 위책에 대해서 총괄코디님과 같이 어, 전체적인 바람농산지구에 대한 사업일정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회의 발대식이 어, 2017년 9월 15일 날 발대식을 하고 어, 주민분들과 같이 어, 식사도 한 번, 이렇게 같이 했던, 어, 내용들입니다. 다음, 정리했던 모습인데, 뭐그 부분을 생각한다고 보면, 장소가 보면, 중앙시장 청년몰 2층이라고 했는데, 어, 청년몰을 또한 적도 있었고, 또한 사람 교회라고 주민의 밑 어, 대표님이, 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렇게, 어, 정리를 했는데, 참은 안타까운 현실이, 어, 걱정 공간이 좀 빨리 형성이 되었더라고 하면 주민분들이 좀 편하게, 어, 모여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례를할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 새뜰 마을을 하고 있는 지금은 뭐 유딜 사업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정 공간이 좀 최대한 빨리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어, 울산 장생포 샛들 말이라고 해서 저희와 같은 시기에 올해 끝나는 부분에 조금 더, 어, 물리적인 개선이 좀더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을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사례 탐방을 해서 뭐 물리적인 개선 방안이라든지 집수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어,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공간에 대한 부분도, 어, 학정이 되어 있었고, 소방도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진척률이 있어서, 어, 기공식을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그, 신바람 봉사단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협조를 해서 같이 축하 공연과 음양을 이렇게 지원도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글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어르신 문해교육을 한번 해서 한글 교육을 한 모습인데 그때 어저이 강사님들이 총알코디님 어 제자 제자로 이제 구성이 돼서 그냥 봉사 차원으로 해서 한 10회 정도 어 한글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분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공동체, 사, 어, 어, 공동체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금방에 무코건강증진센터라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그, 어, 개장님이라든지 해서 좀 협조를 위해서, 어, 나와서에 대해 직접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치매 프로그램이라든지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한, 한달 정도 주일에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저희 새들 마을 그 드론 촬영을 해서, 어, 봉사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 봤어요. 찍어 보았고, 어, 그 사진들이 지금 보시면 저희 고점 공간 있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인데, 이쪽이 어, 소방도로 부분입니다. 그 에포트 사진이 지금 저희 고점 공간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 부분들, 그리고 소방도로 진청률로 되어진 사진입니다. 그리고 바안동 그 동산지구 문예교육 수료식 때 저희가 어르신들 어,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학사모라든지 학사복을 해서 기념 촬영을 해주, 해주고 그 기념 촬영을 한 사진들을 액자에 나눠서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또 영전사진까지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해서, 어, 저희가 실제적인, 어, 뭐, 몇 개월은 안 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항우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더 많은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집수리 부분이 이제, 공착이 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공동주,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도 중점을 지금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은 거의 70대 이상 분들이 많아서 어떤 공동체 사업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굳이 마땅한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음식 쪽에 식재료를 사용해서 어른들이 할수 있는 부분들부터 조금씩 진행을 해볼까 싶어서 아, 전문가를 모셔서 어, 항우 어, 이번 달 중에 어, 강좌를 열어서 아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거점 공간이 조성이 되면 그기에 대한 마음을 주민들이 자생을 할수 있는 주민 공동체 사업을 같이 실시할까 싶어서 계속 정례 및 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